안녕하세요 머니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CO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개인 이더리움 지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머니넷에서도 ICO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니넷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이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ICO에 참여하실 때 거래소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바로 보내게 될 경우에 토큰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 이더리움 지갑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인 마이 더월렛에서 지갑을 만들고 또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소창에 마이 이더월렛을 입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이더월렛 주소를 항상 확인하시고 또 주소창 왼쪽에 초록색으로 뜨는 것을 두 번, 세번 확인하셔야 어, 안전하게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싱 사이트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계좌를 바로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인증서와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뜨는 창이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 창인데요 어, 새로운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지갑을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키스토어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이 파일은 개인 공인인증서와 같은 거여서 usb와 같이 안전한 장소에 어, 보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키스토어 다운로드 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프라이빗 키 라는게 뜨는데 이 키는 어, 여러분의 방금 생성된 지갑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 입니다 이 비밀번호도 어, 복사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에 어, 개인 노트에 기록을 해두셨다가 어, 나중에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이 주소로 어, 여러분의 지갑에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어, 비밀번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보여지지만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저에 저장해 두시거나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키스토어 파일이랑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지갑 생성이 완료된 건데요 어... 그건 마치 은행과 똑같은 거여서 이제 여기에 토큰을 저장하고 이더리움을 저장해서 또 다른 주소로 보내고 어 이쪽으로 전송을 받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더월렛 사이트에는 어떠한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그런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 키스토어 파일과 퍼블릭키는 항상 안전하게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로그인 할수 있는 방법은 키스토어 이 파일과 프라이빗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먼저 키스토어 파일로 다시 로그인 을 해보겠습니다 키스토어 파일을 클릭하고 어, 원래 파일 선택하기를 클릭하셔서 방금 저장한 파일, 안전한 곳에 저장된 이 파일을 열어서 맨 처음에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이더리움 주소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여러분 주소에 맞게 생성된 고유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시고 이 이미지를 어 매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표시되는게 이더리움 주소인거고 현재 잔액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거나 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의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갑에는 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에 전송된 어, 전송내역들 그리고 어떤 송금내역들을 확인하시려면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행하게 되면 모든 내역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여러 토큰을 이 주소에 저장을 할수 있는데 토큰을 확인 하시는 방법은 이 사이트를 눌러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토큰 확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 밑에 보시면 은 토큰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토큰을 보여주기 를 누르면 은 다양한, 어, 매우 많은 토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 Add Custom 토큰을 눌러서 어, 추가를 할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그 ICO마다 사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은 이쪽 밑에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갑을 만드는데 성공하였고요 그러면 이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어,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소나 다른 지갑 어, 서비스에서 이 주소로 이더리움 입금을 하시게 되면 이더리움의 잔액이 이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ICO 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려면은 이쪽에 send ether and tokens 이 버튼을 누르면 어... 새로 로그인 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이 프라이빗 키가 아까 있었죠? 이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복사해 둔 프라이빗 키를 붙여넣고 언락을 누르면 바로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함으로 어, 로그인을 할수 있어서 어, 한편으로 간편하기도 하지만, 또한 보안에 어,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어, 부분입니다. 키를 입력하고 언락을 누르면 아까 동일하게 어, 지갑 주소가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창에서는 어, 전송하실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어, 전송할 이더리움. 보통은 한이 정도, 보통 한 10만 개 정도 설정해 놓으면은 어 전송하는데 무리는 없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입력하고 수량 입력한 후에 트랜잭션을 누르면은 현재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지만 잔액이 있다면은 이더리움 전송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통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더 원래 지갑을 만들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ICU에 참여하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